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플라이어로 사과칩을 만들어보려는데요 일단은 사과채를 이런식으로 썰어서 사과 두개정도이고요 여기다가 가지런히 잘 넣으면 됩니다 그냥 다 썰어볼까 될까?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좀 나눠서 해야 될것 같긴 한데, 그냥 한번 에 해볼까요? 아, 코드를 뺐네요. 그리고 일단은 15분 해놓고 170도 정도 해놓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하고 15분 동안 다시 체크를 해서 15분 동안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사과칩을 15분 동안 하고 나서 보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와 완성!